제가 이제 연초에 대전환을 두 가지 정도를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소속사 전환 두 번째 전환은 크루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로 생방송에서는 일단 마피아 크루 시즌 원은 종료가 됩니다 I'm 갑자기 시앤이 뭐야? 이거 방송에 띄워주십시오. 아니, 미친놈아. 너 진짜 도라이... 도라이세요? 이거나 먹어라. 난 오늘부로 마피아 크루를 때려치겠다. 개 소리야. 남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되는 어떤 멤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시엔이는 어, 멤버 중에서도 진성게이머예요 이제 좀 이과스러운 게임 뭐 그런 거를 c n 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그거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회사 소속은 아닌 거야 일단은 작년부터 말하자면은 멤버들이 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아마 이야기를 했죠 예 네, 그 멤버들한테 이제 각자 개인 방송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올 거다 이제 결국에 좀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들 중에서 이제 제가 한펜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한펜이가 참 착해 애가 가끔씩 참여하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조정은 가능하니까 어 그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한펜이가 그러더라고 취미생활로 하고 싶다고 그 멤버들 각각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들 생각하나 뭐 2D는 좀 해보고 싶다 그래도 연비도 좀 해보고 싶다 빗소리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난 빗소리가 이해가 안돼 <웃음> 지금도 얘는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가 근데 어쨌든 하고 싶대 응, 같이 그리고 라미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해요 방송을 하다가 6개월 차인가 7개월 차에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캐릭터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캐릭터는 이제 시청자들이 알아서 만들어줄 거다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거나 자신 있다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조마포 하면서 되게 레전드 캐릭터도 만들어지고 페이하면서 폭탄 마라든지뭐 이런저런 게 만들어졌는데 오래가지 않는 거야 뭔가 내가 이제 라미 방송도 지켜보고 라미 SNS도 지켜보고 이렇게 내가 라미 캐릭터링을 좀 해주려고 좀 이렇게 보니까 라미가 추구하는 어떤 방송의 방향과 어, 내가 추구하는 방송의 방향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내가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저래 말을 하다 보니까 라미도 어느 정도 그것도 동의를 하더라고 한 가지 플러스는 실사 컨텐츠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다 모여가지고 막 마리오 파티를 막 같이 한다든지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라미 같은 경우에는 좀 버튜버 방향 뭐 요런 게좀 있잖아 어 그래서 이제 현실 합방을 자주 할수 있고 좀 그런 흐름에 좀 따라올 수 있는 전환을 좀 해야 됐어요 음, 뭐 이제 뭐내 채널에서 그들을 다시볼수 없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일단은 회사 차원에서 좀 그런 전환이 된다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고정 반고정 뭐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일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빠빠이를 하는 대상은 이제 마피아 크루라는 이름의 빠빠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유 부터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그냥 차례차례 일단 멤버들의 현생입니다 뭐 멤버들의 나이도 있고 멤버들의 직장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제 각자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각자 이제 방송을 좀더 키워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 생각해 이제 두번째는 소속사 전환 그 다음에 컨텐츠 전환. 컨텐츠 전환도 이유가 됐습니다. 이러한 전환에 함께 할수 있는 여건. 뭐 이런 게좀 중요했어요. 일단은. 세 번째는 의지 부분. 그럼에도 방송? 이게 진짜 되게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방송할래? 멤버 한명한 한 명과 되게 길게 통화를 했어요. 아무튼 되게 길게 통화를 했고. 일단 대상으로 하자면은 한 팬이랑 c 이 같은 경우에는 현생이 맞아요 어, 현생 좀 본인 삶에 좀큰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거나 젊은 나이에 방송 자체를 약간 취미로 하고 싶다거나 이 친구들은 합방은 한다 합방 형식으로는 계속 한다 합방 형식 라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달라 컨텐츠랑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번 이후에 조금 가깝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싶은가 그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추구하는 그 방향성도 좀 다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나는 이 크루 내에서의 라미라는 그 고삐를 좀 풀어주고 싶어 어, 라미가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하고 좀 진행해보고 라미한테는 버티버쪽이 좀 맞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어쨌든 날개를 펼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러면은 앞으로 컨텐츠는 어떻게 되나요 잖아요 실사 컨텐츠는 어떻게든 늘려간다는 마인드 그 다음에 야외방송 야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합방도 늘어난다 컨텐츠 한가지 더는 리빌딩 컨텐츠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멤버를 같이 뽑아본다든지 음, 뭐 약간 요런 느낌이죠 어, 오디션을 봐본다든지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정작 게임 선택권은 넓어진다 주로 멀티게임이 4인게임이 거의 되게 많아요 그거에 추가해서 새로운 도전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거 놀랄텐데 아크 공섭 도전 그죠? 바로 물음표 5 5 나오죠 어 이런거 할때 이제 합방도 많아지게 되겠죠 스트리머 서버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멤버들도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왜냐면 이 모든 결정의 종착지에는 멤버들 개인 방송 성장도 있거든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방송을 다 같이 켜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가 되고 뭐 8시 반이 되면 각자가 그냥 방송을 다키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을 때안와도돼 자기 컨텐츠 있으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 10시 반 11시가 되면 같이 이제 모여서 하고 싶은 게임은 한다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근데 미정이야 왜냐면 멤버들 방송에서 지금 각자의 컨텐츠가 없어요 <웃음> 각자가 컨텐츠를 찾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진짜 약간 컴퍼니 형식으로 가는 게 일주일에 한번 회의합니다 <웃음> 드디어 제가 방송하는 6년 내내 없었던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예, 마인크래프트는 하피디를 중심으로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웃음> 동시에 이제 스트리머 서버 기획이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작에 들어갔어요. 시익이라고 저희 발로란트 보석함 출신 친구 중에 어또 같이 이렇게 또 기획하고 있는 스트리머 합방 RPG 서버가 또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버 두 개를 또 기획을 하고 있고 이미 기획자를 뽑을 거예요 어, 시나리오 작가처럼 한번 구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제가 기획자를 구해본 적은 없어서 이거는 제가 구인구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제 회사가 되는구나 하시는데 사실은 이사번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끼는 동생들이 6. 그 다음에 회사가 4였어.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회사가 7. 아끼는 동생이 3. 어, 요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 요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공지 영상 올라갈 때까지는 댓글에서는 약간 좀쉿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낮에 방송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렸고 그리고 근데 한 팬이랑은 또그 이후에 통화도 했음 취미 삼아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잘 돼가지고 그게 전업이 될 때쯤 되면 다시 같이 방송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뭐 c n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되게 잘될 만큼 잘 돼가지고 야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그냥 나랑 계속 같이 일하자 그럼 오케이야 현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충분히 생각을 했던 일이에요 그것도 몇년 동안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유튜브 자기 채널들 키워야 되고 자기 방송 키워야 되고 자기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사실은 거의 한 3,4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다 어, 라는 생각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눈물은 전혀 나지 않는다 어, 왜냐면 그냥 각오하고 있었거든 <웃음> 카페글을 보아하니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어요 갑자기 좀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결과를 낸게 이러한 위기가 어, 매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컨텐츠로 극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5, 6년을 하면서 내가 잘하면 다잘될 거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잘될 거야. 내가 컨텐츠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항상 사실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이야 되게 슬프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만 되게 들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한테는 이게 되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슬프지가 않은 거야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라미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이제 좀 환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의 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예정이라 당분간도 그렇고 컨셉 유지상도 그렇고 좀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것 같아요 내가 출연료를 지급하고 내 방송에 조금 더 자주 얼굴을 비치는 멤버와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나와 가끔 합방하는 멤버가 된 거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는 생각도 잘 정리를 하고 있었고 뭐 우리 멤버들도 어느 정도로 다 이렇게 준비는 시켜두었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수 있었던 것을 그 부분이 좀 많이 갑작스러웠겠다 그거를 사실은 좀 미련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카페에다가 쓴 그런 작별 인사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 점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나랑 우리 동생들 생각만 했구나 음, 뭐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해 가지고 뭐 현생으로부터 다시 뺏어 올수 있게 되면 어, 뺏어 오겠습니다 <웃음> 오늘 이런 결정을 한거는 어, 정말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현생에 제가 진겁니다 최캐빈 1패 <웃음> 뭐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네. 뭐 다시 같이 방송해주세요 이런거는 좀 그런건 좀 멍청한 소리니까 어. 현실을 너무 무시한 말이니까 그건 좀 에바고 뭐 내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내가 멍청한 짓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뭐 CN이 있었으면 여기서 한마디 했다 약간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그런 언급은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팬픽이나 뭐 팬아트나 뭐 그런 것도 그냥 올리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저뭐 이번 거는 너무 그냥 저의 패배라서 <웃음> 뭔가 좀